란도노니카 란도노니카 랄랄란도노니카 아 뭐라는 거야? 뭐 하모니카? 란도노니카 뭐? 피아노티카? 란도노니카 아 그게 뭔데? 아니 너, 너, 나, 나 란도노니카도 모르냐? 요즘 인사들은 다 아는데? 그게 뭔데? 응? 휴대폰 어플인데 음, 그러니까 공포 앱이야 공포앱인데 뭐하는건데? 음.. 그, 그러니까 겁쟁이들은 못하는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겁쟁이들은 못하는건데 뭐하는거냐고! 음.. 아! 그래! 길을 찾는거야! 아! 내비게이션이구나! 아이, 내비게이션 같은거 아니야! 음, 오빠도 잘 모르지? 설명 못하는거 보니까 그렇네 아이, 분명 알았는데 까먹었다 음... 아, 빠 하여간 오빠랑 말을 말아야지 내가 어 설명을 기대한 내가 바보지 내가 얘들아 란도 노티카란 건 무작위로 지정된 장소를 안내해주어 모험하는 앱이야 랜덤 모험 어플이라고 볼수 있지 하지만 이 어플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 있는데 어플에 알려주는 지정된 장소를 가며 귀신을 봤더거나 죽은 사람을 본다거나 미스란의 일을 겪는다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그런 어플이지 와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오늘 우리 귀여운 딸과 함께 어플 모험을 한번 떠나볼까 해서 좀 공부해왔지 어? 어? 어? 요루루 생각났어 이건 바로 랜덤 모험 어플이야고 이미 아빠 다 말했잖아 이 바보 멍청아 어쨌든 짜잔 이 후레쉬와 가방을 다 챙겼단다 <웃음> 그러면 우리 오늘 아빠랑 같이 모험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오늘 아빠와 함께하는 공포의 란더 노티카 모험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이제 어플을 키고 띡음 얘들아! 이상한 산속이 잡히는걸? 한번 가볼까? 어? 가자! 가자 가자 난난 난. 어? 뭐야? 오빠! 뭐해? 안가? 오.. 어, 오.. 어, 어, 가.. 가야지 아.. 뭐 혹시 혹시 혹시 혹시 혹시 겁나서 그래? 하나도 아, 안 겁나거든. 가자. 겁쟁이 <웃음> 겁쟁이. <웃음> <갑자기, 갑자기. 웃음> 얘들아, 빨리 와. <웃음> <웃음> 음. 어플이 이쪽으로 쭉 가라는데. 아, 여기 사람이 한, 한 군데도 없네. 산속인데? 음. 어? <웃음> 얘들아. 내려봐 내려봐. 아, 아, 도착했어? 아니 도착한 건 아닌데 어플이 이산 위로 올라가래. 여기는 차끌고 못가못 가거든. 그야너왜 음 울고 있어? 아무것도 <웃음> 아니야. <웃음> 어쨌든 이 어플이 가보라 안들어 모험 해보자. 그래. 지금 벌써 무서운거 아니지? 뭐하 <웃음> <웃음> 음. 뭐 별거 없는데? 응 진짜 조용하다 음... 뭐야 뭐야? 어 이거 뭐야! 리아야! <웃음> <웃음> <웃음> <미야야! 웃음> 아니 리 별거 아니야 이거 마네킹이야 마네킹 누가 이거 옷걸이로 여기다 놨냐? 마..마네킹? 음왜 이런걸 여기다 둔 거야 어. 놀래세요 놀래세요 <웃음> 얘들아 휴대폰에 보니까 더 올라가라는데? 올라가보자 응? 그래 그..그냥 집에 갈까? 아무것도 없는거 같은데 아니야 모험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 저기 소리가 들렸던거 같은데? 음.. 어, 그러게? 어쨌든 가보자 아 오빠 빨리 와 왜이렇게 느려 음 <웃음> 와, 와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게. 그래도 뭐가 나올지도 가자. 모르잖아. 빨리 따라와. 집지 집에 가자. 해봐, 집에 아 따라와 그냥. 뭐, 뭐, 이거? 어 뭐야 <웃음> 이거? 야 이거 허사비야 허사비. 허사비? 여기는 농사하는 곳인가? 그러게 음. 이런 왜딴 곳에서? 얘들아! 이 어플이 도착했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음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냥 산속인거 같은데? 음 이제 지, 지 집에 가자 별거 없네 저..저...저... 시...시...시...시...시... 다드드드그그그치아이뭐 아무것도 어? 없다? 어, 네. 어! 오빠 뒤에 귀신! 오빠 뒤에 귀신! 오빠 뒤에 귀신! 으이! 아니, 아무것도 없다구. 뻥이야. <웃음> 뻥이야, 뻥. 왜 그런 장난을 쳐? 에이, 뭐 별거 없네. 애들아 그냥 집에 가자. 그냥 귀신 같은 건 없어. <웃음> 지, 진짜, 그, 별거 어, 없네. <웃음> 어플대로 찾아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네. <웃음> 아이 요루루 이 겁쟁이였어. 아이, 귀신이 진짜 있는 줄 알았냐? <웃음> 아, 겁쟁이? 뭐래 혼자 울면서 제일 먼저 뛰어내려간 사람이 누군데? 어쨌든 오늘 재밌었다. 그 아빠는 <웃음> 먼저 들어가 <웃음> <돌아가서> 잘게. 안녕. <웃음> 어 아, 아, 요루야 잘자. 아이뭐 아이, 귀신이 있다고. 아이, 애들 장난이지 장난. 아유 심심한데 한번더 켜볼까? 란돈 오니카를 켜서 어? 어? 어? 어? 어? 여기로! 어? 어? 야! 여기로! 야!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왜! 아니 내가 아까 방금 심심해서 란돈 오니카 위치를 눌러봤더니 우리 집 앞으로 나오는 거 있지? 나랑 빨리 같이 가보자! 에이, 오빠, 아까는 나한테 그런 거 믿냐고 얼레리꼴레리 해놓고 오빠가 그런 걸 믿고 있어? 아 그래도 이상하잖아. 빨리 같이 나가보자. 아 알았어. 나 졸려 죽겠네. 오빠가 가자면 갈 것이지. 뭐야? 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오, 응? 분명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 고장 났나 보다 그래 아무것도 없다니까 뭘 겁먹어가지고 진짜 겁쟁이 겁쟁이 에휴, 나 저러 간다 그래 헝? 아, 분명 집 앞에 있다고 떴는데 어? 뭐야 이번엔 란도 노니카가 왜내 방으로 알려주지? 어? 아무것도 없는데? 에휴. 엉터리구만 엉터리 잠이나 자야겠다 에이. 에이. 한번 누워볼까 에이.